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논련청년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간혹 두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고 싶을 때가 생기죠.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볼때 쇼핑을 하거나 카톡을 보내는 작업을 말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가 작다 보니까 이런 멀티태스킹이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이패드 등과 같은 태블릿이 있다면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델은 아이패드 미니지만 7.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멀티태스킹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어떤 모델이라도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면 멀티태스킹, 즉, 화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패드 화면 분할 방법을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 눌러주세요. 멀티태스킹을 위해서는 먼저 하단에 있는 독에 앱을 이동하셔야 합니다. 바탕화면에서 앱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아이콘이 흔들리며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앱은 유튜브, 넷플릭스, 카카오톡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으로 필요 없는 앱은 바탕화면으로 옮겨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옮겼다면 이제 자신이 필요한 앱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살짝 올리면 독이 나오는데요. 양쪽으로 나누어 보고 싶은 앱을 길게 눌러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누르고 있으면 상세 메뉴가 나올 수 있으니 아이콘이 움찔하는 순간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번 반복하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총 3개까지 열어볼 수 있습니다. 두 개는 화면 분할 상태고 하나는 PIP모드로 실행됩니다. PIP모드 실행방법은 분할된 화면 중앙에 가져오는 곳인데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치울 질 경우 열려 있는 앱을 대체하는 것으로 PIP 모드가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IP 상태에서는 앱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는 아이폰을 사용해봤다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아래 부분을 옆으로 스와이프하면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화면 분할 상태에서 하나의 앱을 크게 보고 싶다면 중간 선을 옆으로 잡아당겨 보세요. 이때 3분의 1 지점에서 멈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멀티태스킹 상태에서 종료된 앱은 다시 실행하면 기존과 같이 나누어진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다만 PIP모드는 열리지 않으니 PIP모드로 다시 실행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주 사용한 기능은 아닌데요. 디스플레이가 넓을 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사용해볼 만한 기능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